야, 너 뭐야? 야, 야, 야너 뭐야, 범인? 너 뭐야, 너 뭐야? 야, 야 너잘걸렸다딱 범인. <같다, 웃음> 그거 아셨나요? 이 디스코드 사진 저거 보시면은 저거 스샷 찍은 거라영 <웃음> 스샷 찍은 거라 질문판 색깔 좀 보실래? <웃음> 질문, 색깔? 어, 그래? 어, 아, 하발 4시에 일어나셨구나. 네시에 <웃음> 학원 가셔야 되는 분이 4시에 오케이. 아, 어려우신. 나늘어놓그 호주만신으로 맞아먹고. 잡아, 저새끼 그 잡아. <웃음> 아니 가끔 손 따기 귀찮대 바지춤만 딱 아니 아니 <웃음> 아니 아니 아니야. <웃음> 레전드인데? 어 이새. 지마요. 포로를 그렇게 생각한 거야? 어. 어. 예. 어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어